개구리 아니야 이거? 미쳤다.헐 개구리 있어. 맞다. 파삭 파삭하고 달콤한 쿠키의 전두콩. 짜퉁짜퉁 가자 짜퉁 요런 데, 요런 데가 짜퉁이야 들어오라는데? 근데 여기는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들어오래 아,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문 열려 있잖아 요런 데, 요런 데 대놓고 열고 있네 手表这里手表这里嘛对对对表这个啊那表这个咱们大伯哥这里面有什么什么都有什么都有对你想要什么都什么都有啊<笑> 이차 들어오니까 또쫙 깔려지는 비밀의 문. 어떤 신시 프라다. p v c p v c 합성합성합성합성합성합성 비밀이 신기한? 이런 거놓고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 해놓고 파는 거지. 경찰 들어오면 문 닫는 거지刚才那个多少钱这个多少 <웃음> 아니야. 비싼 거예요. y k k 지 y 음. k k 이 몰라. 영어로 많이 쓰지? 냥주겐이로. 260오케이한 절반은 깎아야 되는데 어, 20원 깎아주면 거의 뭐 매우 타이고야 봐. 너는 몇1 5 0이 100원 불러 봐. 150. 100원 100, 100, 100. 네. 100, 100, 100 너무 100. 양아치야? 네. 150에도 엄청 싸네. 3만 원도 안 되네. 오케이,케이. 나 이거라. 너多少? 네. 어, 좀 이사서 시확 봐. 야一下 등一下. 됐 오케이, A s t A 2 0 s 2 0 0 e A 的。2 0 0块没 A 0 0块没 s 0 0块没有 Super A 的。200块没有 so, <웃음> <웃음> like <웃음> <웃음> s A 的。p e r A 的。s e r A 的。s A 的。e r A 的。e 没有 s A 的。e r A 的。Super A 的。200块没有 s A 的。e r A 的。Super A A 那你说这个多少钱没 o k 了拍把十了 o k 啊拍把了 o k 了不要不要那你多少那这样吧嗯后最嗯最后多少钱一百四哎呀一百五不要说了一百四一百四不好听啊一百五一百四太好听了最好听就是一百四你说好就好了讲这太厉害了我厉害呀啊那可百一十不的那可百三十不的那是够嘛够<笑><笑> 원래 벨트는 검정색이잖아. 이발? 이발, 수. 하하하하 박시나파란시잘 샀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음> 방금 지하상가에서 쇼핑 좀 하고 지금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우와, 자전거 봐. 사장거 아, 진짜 무섭게 많다 제가 이 마사지샵을 예전에도 올렸었어요 마카와 초창기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편집을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제가 봐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요번에 다시 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호텔 이름은 미란지우디자미란지우디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설레? 마사지 좋아하니까 사람 많다 가격표 바뀌었다 비싸졌나 보다 스파 한 시간에. 아싸, 한, 한 시간에 찍고싶어요 한 시간 반에 응? 한국어도 좀 몰라? 한국어 미싱? 새새새새새 한국어 미싱 오문도 샹? 오문도 샹? 메이오 여기는 여기 좋네 어한러 이제 씻고 샤워도. 샤워도 있고 사우나도 있어 네 지금 씻고 왔고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직원한테 말하면 방을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에 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쳤어요 여기 스케일 이게 다 방이에요 이게 다방 전부 다방 만약에 여기 단골이라면 잘했던 사람 번호를 기억해놨다가 어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마사지를 받아도 돼요 사이즈 봐 사이즈 이거는 진짜 이 마사지샵의 일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아, 방 봐봐 방 사이즈를 보소 여기서부터 oh, yeah. 저 끝까지 있고 저 끝에서 더있인데 제가 한번 집나도 갔다 올게요 이거 뭐 마실 건데 이거 무슨 수익와나? 瓜小 반찌, 반찌 나 시과 시과하고 뭐? 네가 오신 거? 다 요동수야 하고 요동나이차 고마워 개쩔죠? 이게 방인데 아늑하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지금 친구가 들어가 있어서 못 들어가지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잘 받았어? 우리 이렇게 넘어와서 마라샹궈도 먹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러고 이제 주에 돌아가려고요. 아카오아카오 <웃음> <가까워>. 고고! <웃음> 아무튼 여기 뭐 기회 되시면 이쪽 주에도 그냥 넘어와가지고 도착 피자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놀이공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롱에 놀이공원도 있으니까 온천 가봤냐, 근데? 여기 온천호텔? 그 도착비자 만들고 다면찍어주시 네, 도착비자 받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릴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마카오 건이었고요. 친구 선영이었습니다. 안녕.